아, 진짜 좋다. 하나 드릴까요? 예. 네. 돌돔 한5 k g 대 만은 얘는 얼마 씩 이에요? 똑같아어 투명 가기한8 시간 요 네. <tous> <tous> 안녕 하 세요. 푸드 박스 입니다. 8월 1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 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이고요. 어, 대구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 물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박스에 5만 0천원이었고요 흑골뱅이는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아주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병어예요. 네, 금태인데 가격이 요새 좋아요. 그리고 선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무전매갈이 보통 이제 병어돔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좀 크기도 좋은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흑점들전갱이도 크기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큰 예전에 비하면 좀 작지만 그래도 좀큰거 요새 비해서 좀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좀 다른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세요. 4 k g 남은... 짜리니까꽤큰 광어죠. 양식 미어라고양민어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중국산 큰미어를 말을 해요. 제팡어 가격은 조금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자,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날씨가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단세부가 보이더라고요. 통발인데 11만원. 가격은 어, 예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도 엄청 좋아 보이죠? 이렇게 만져봤는데 탱탱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25,000원짜리 또 옆에는 이제 22,000원짜리, 2만원짜리좀 크기에 따라서 어, 좀 가격이 좀 어, 달랐어요. 자,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요거 금태 요거 한 마리가 9,000원짜리예요.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금태 요새 괜찮으니까 예전에 잠깐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많이 잡혀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선도 좋아 보이죠. 네, 게르치는 선도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그냥 구이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선이고요. 오늘 삼치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가격이어서 한참 이렇게 비쌌다가 요새 좀 가격이 좀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저인망 단새우고요 이건 박스에 5만원. 였으니까 통바라보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능성어 이건 b급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목을 쳐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자, 흑점별 전갱이 요거 1.7kg 짜리 거든요. 어, 꽤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거 이제 전갱이 국내산 양식인데 좀 사이즈가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 좀잘 자래요. 네, 능성어는 이제 a급은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좀 그렇고요. 제빵어는 뭐 24,000원대 한 요정도 기준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어자연산인데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민어인데 이거 굉장히 큰거예요한 8kg 정도 되는건데 58,000원이니까 크기에 비하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혹돈 보였는데 요거 맛이 조금 그런데 제가 요거 나중에 한번 이거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 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네, 참돔 2만 4천 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네, 돌돔이 요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능성어랑 돌돔이랑. 광어 네, 광어는 이렇게 거의 고정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빵은 항상 한 4kg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시사본 한기통상 왔고요. 연어 가격은 살짝 내렸습니다. 22,000원 되고, 보통 저거 한 마리가 한 6kg에서 7kg 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돌돔도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다르고요. 네, 오랜만에 북발이 보이더라고요. 큰 거는 6만원, 네, 작은 거는 키로에 4만원, 네, 이렇게 됩니다. 대빵어 될수 있으면 큰 걸로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어는 28,000원, 그러니까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3kg 이상 되는 그큰 대광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k g 때는 25,000원. 되는데 이게 3kg 하고 2kg 하고 그 수율이 나오는 게좀 달라요. 그래서 3kg 이상 되는 것도 맛도 그렇고요. 이제 그 3kg 이상 되는 걸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가숭어, 보통 이제 참숭어라고 부르죠. 엄청 비쌉니다. 17,000원이에요.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흑점줄전갱이 35,000원인데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능성어도 여기 보였고요. 제빵어 여기 32,000원인데 5kg 짜리예요 좀 사이즈가 좀큰 거. 그러니까 제빵어가 4kg를 기준으로 좀 올라가면 가격 단가가 좀 세집니다. 네, 그리고 산지 어시장에 가게 되면 이 무전매가리가 그러니까 보통 병어돔이라고 부르는 이, 이 생선은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알고 계시면은 이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3kg짜리, 2kg짜리, 보통 1kg 500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민어인데 가격이 7kg짜리인데도 한 6만원 선이니까 가격 괜찮은 편입니다.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어, 뭐 제주 거가 됐던, 완도 거가 됐던 이제 가격은 비슷하고요. 예, 참돔하고 이제 농어가 문제인데 농어도 26,000원 계속해서 가격 비싸고요. 참돔은 지난 주보다는 살짝 천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은 뭐 휴가철 계속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휴가철이라서 이 킹크랩이나 대게 시세는 여전히 계속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조금 지나야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요. 오늘 이제 선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고르실 때는 다리를 여러 개다 만져보셔야 돼요. 키로에 28,000원짜리, 우리가 38,000원 그리고 4만 원. 당연히 비싼 게 예, 수율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어가 한 4만 원대면은 괜찮은 선어였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 랍스터 화런인데 이제 킬로 29,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 건 25,000원짜리고 왼쪽 건 12,000원짜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개를 한번 바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느낌 있어요. 지금 푹푹 들어가죠? 12,000원짜리는? 그래서 그 분명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랍스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등이 저렇게 버, 하얗게 벌어진 거 있죠. 저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경매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킹크랩이 9만원, 키로 9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대게는 경매 시작가가 5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관되는 가격이 이번에 좀 많이 높았대요. 그래서 좀 가격이 높다고 하네요. 네, 4만6천원에 낙찰이 됐고 마지막 4만3천원에 전부 다 낙찰이 됐습니다. 네, 소매점 쪽인 믿음수산으로 왔어요. 여기는 이제 킹크랩 활어는 안 보였고 네, 대게만 좀 있었는데 믿음수산 밴드에 매시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세요. 또 그릇 대신에 이제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를 문의하고 꼭 방문해 주시고요.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장에서 이제 고르는 거좀 부담스럽거나 하시면은 여기서 골라주시는 걸로 고르는 게 이제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가격은 살짝 더 비쌉니다. 네, 대개화로는 이제 키로에 45,000원 어, 이렇게 예, 판매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블루 킹크랩이에요. 이게 오늘 제일 비쌌던 선어입니다. 45,000원짜리, 38,000원, 33,000원. 그리고 이제 선어 랍스터는 키로에 2만원 음, 이렇게 됐습니다. 선월 네, 압스터는 상태가 좋더라고요. 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영업 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어, 여기의 장점은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제가 그 시세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요. 전복 시세 참고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패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참소라 가격은 여전히 아직 좋은 편이에요. 대짜가 이제 한 5만원. 이제 한 박스가 이제 5kg 짜리입니다. 백합은 이제 키로에 17,000원. 이렇게 시세가 됐고요. 오랜만에 왕우록 쪽에 보였는데 가격 괜찮네요. 마리에 8,000원이고요. 보통 바지락 한 박스가 이제 약한 4kg, 최소 4kg 이상 들어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고도 나눠서 이제 판매를 보통 하시고요. 미더덕 값은 지난주보다 살짝 올랐어요. 네, 그리고 멍게는 두 종류 양식하고 자연산이 있는데, 자연산을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더 단단해요. 이제 그렇게 약간 구별하시고, 이제 뿌리 좀 많이 나 있죠. 자, 새우는 보통 이렇게 한 박스가 1kg가 안 되고, 한 800g 정도 되고요. 20마리에서 한 22마리,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왔고요 어, 요거는 이제 붕장어가 보였네요. 얼음 속에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네, 키로에 12,000원. 어, 이렇게 됐고요 어, 삼치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 왼쪽 거 요거 크기도 괜찮고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마리에 2만원이거든요. 보통 이제 어제 낙찰 받았던 것들은 이제 어제 거라고 재고라고 말씀을 꼭해 주세요. 작은 미너죠 이거. 오징어 가격은 살짝 내렸네요. 네. 그래서 잘 자란 갈치들인데 한 10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마리 들어있어요. 요건 한 짝에 지금 3만원 3만원 요게 지금 400g 짜리인데 400이 종류가 있어요. 이거 B급이냐 A급이냐 그차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짝에 5만원 5만 원. 요건 8마리만 들어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짝에 곱하기 8하면은 요거는 지금 4만5 0 0원 나오겠네요. 요거는 11마리 450g짜리 물건이에요. 요건 한 짝에 지금 8만원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한 마리 더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500g 10마리 B급이에요. 요게 이제 한 짝에 10만원, 보시면 됩니다. 원. 요거는 이제 7마리짜리, 700g짜리 물건는데 내가 봐야 한 650g이나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한짝이요 사이즈는 14만원. 요덟마리가 이제 600g짜리 물건는데 내가, 내가 좀 뿌렸어요. 요거한 짝에 지금 18만원, 18만원. 새우는 네네네 오른쪽 훨씬 더커 보이죠. 한4 5 0에서600 정도. 먹갈치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80원에 섞여 80원에 60원에 60원에 60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73번 초원수산으로 왔고요. 오늘 대구가 꽤 많이 있었어요. 음. 84, 네, 네, 이3원거가 홍가자미를 원. 말씀하신 거예요. 음. 이거 3만 3만? 3만 원로에1 0원 민어는 앞으로 가격이 점점점 점점 내려갈 거예요. 키로 어, 대상치 만, 만 네, 삼치 가격 좋죠. 이렇게 잘 자란 오징어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마 반 박스를 판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마리 짜리는 25,000원 그리고 20마리 다 하면 48,000원에 판매를 하시는 거고요 덕자 크기 좋네요 오늘 볼락도 좀 많이 있었어요 말씀은창가자미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땐 문치가자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1 4번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네, 갯장어가 있고 이거는 황골뱅이에요. 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특장이라고 써져있는 장어를 사시는게 좋습니다. 네, 금태 만약 횟감으로 쓰실 거면 가능하면 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새우 저렴합니다. 15,000원이에요. 요즘 갈치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치 요새 한번 이렇게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고요. 오늘 이제 소매점 쪽에 이제 홍어사로 왔어요. 저희 항상 홍어 접시가 이제 어, 만 원씩 그래, 판매하거든요. 아, 차이는그뼈 네. 아, 아, 네, 차이는 있는 것과 뼈 없는 것이 어, 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 층에 젓갈 코너 와서 명란젓 구매를 했고요. 아, 여기는 낮에도 어, 방문하셔서 구입 가능한 곳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구경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